미나리 고추장. 몸에 좋은 미나리 고추장. 피를 정화시켜주는 미나리 고추장. 만나게 되어버렸어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요, 이제 나, 내가 나만의 비법으로 그 돌미나리를 내가 이거 지금 논 뚝에서 뜯었거든요. 요새 돌미나리 이제 뜯고 다니느라 바빠요. 그래서 이걸로, 이걸로 미나리 고추장은 담을 거예요 나만의 비법 이 미나리가 피를 이렇게 정화시켜주고 하니까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이 돌미나리는 이렇게 색깔이 어? 얘가 이게, 뭐 이게 빨간색이 나더라고 이 미나리가 아주 완전히 푹 물렁 정도로 삶아야 되거든요 한 시간 정도 고추장이 맛있으라고 양파도 좀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푹 끓이는 거 이렇게 넣고 이게 한 시간 정도 끓였는데 다시마도 좀 넣어주는 거예요 꼬치장 맛있으라고 다시마 넣고 한 15분 정도 끓여갖고 건지면 돼요 미나리 했더니 물이 이렇게 자주색이 됐네 자 받쳐야지 아, 뜨거워. 와 이거 뜨거 됐어 자주색 미나리 물이에요 자, 다시 좀 이렇게 식어서 요걸로 밥물 불라고 이게 우리 감주하는 감주랑 이런 거할때 쓰는 어 밥, 밥통 자치사이다 해놓으면 치가 밥 되지 몇 끼름? 1kg 뿌르라고 담가놔 한 30분 담가놔야돼 이게 영양가 몸에 좋게 응? 영양가씩 먹으려고 이렇게 좀 수고를 해야 돼 계속 나오나? 응? 이 정도면 되지 짠! 밥이 다 됐어요. <웃음> 미나리 물로 했더니 밥이 까무리하네. 이게, 꼬치장 담는 거는 엿기름 안, 안, 게안 가라앉혀도 돼요. 다 이렇게 넣어버려야 이렇게 해서 이제 5 시간, 음, 이상 걸리면 이게다 샀거든. 근데, 5 시간 넘게 놔둬도 상관이 없어. 이 한번 삭으면은, 오래 놔둬도 그대로 있더라고. 아이 감자가 다 됐나? 야잘 사갔지? 응. 응. 음, 밤새도록 놔뒀어요. 그냥 셋이 안채 가지고 밤새도록 놔뒀네. 알맹이가 썩빠져서 껍데기만 남는 거 이거. 뭐뭐뭐뭐 빠져 붙네. 밥알을 닫혀야 되니까 밥을 갈 거야. 나한번더 갈아야 되니까. 여기 소주 한병 부어주고 이게 엿시에요한 여시. 45분 45분 끓이면 되겠지 엿시에 녹을 때가 이게 젖어줘야 돼안 밑에가 가라앉으면 타니까 이거 조금 우리 거 빨리 안 젖어서 조금 밑에가 눌었어 아 멸치액젓 600ml 좀 넣어줘야 돼 멸치액젓 들어가면 맛있어요 어떤 분은 뭐 고추장 멸치액젓 넣냐 그러는데 된장에다 넣고 고추장에다 넣고 그러면 맛있어 이게 고깃 국물이거든 따지고 보면. 자, 이제 팔팔 끓이면 돼, 다옆도다 다 녹았어 한 40분 정도 끓였네 중간에 버금이 나오, 나오면 이렇게 걷어야 돼요 많이 쩔았지? 색깔이 시카매졌어요 끄고 다 아, 식어야 돼가에 지저분한 걸좀 닦아주고 가위에 묻은 거 간을 좀 간을 얼마나 해야 되나 아까 액젓이 들어가서 좀, 조금 간이 있어 고추, 고추장 다한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은 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미리 담기 전에 좀 소금을 녹여가지고 두컵정도만 넣어보고 고추장이 들어간 된장인데 이게 고춧가루 4근인데 이거 5kg를 넣어야 된다더라고 5kg 된장이가 간이 돼있어 짜네 이게 국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덜어놓은 다음에 모자라면 넣어야지 이 고춧가루가 이제 부르면 돼지니까 아 이거 저게팔 아프다 고추장은 좀 묽게 담아야지 밖에다 내놓으면 엄청 돼지더라고 이거 물을 다 넣어야 되려나 봐 아까 덜어놓은 거다넣었네아 맛있다 조금 물을 더 부어야 되겠어 <웃음> 내가 엿기름 세불 한 데서 조금 물 모자라면 어쩌라고 내가 따로 놔뒀던이게 끓여놓은 거예요. 조금 더 부어야 되겠네, 물이. 아, 이 정도도 딱 맞는데, 이게 좀 밖에다 놔두면, 이게 데져가지고, 햇빛에 쫄아서, 돼지니까 조금 더 부어야 되겠어, 물을. 이렇게 고추장을 힘들어도 집에서 담아먹으면, 응? 어? 고춧가루고 뭐고 속지 않으니까, 이만큼 담아놓으면 2년을 먹더라고. 소금을 좀더 넣어줘야겠어. 두개 정도 더 넣어줘야 돼. 이거 간을 잘 맞춰야지 변질이 덜 되게. 지금 고추장이 좀 일찍 담아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. 그래서 약간 좀 짭짜름하게 해야 돼. 빨가냐? 빨간해. 빨개? 응. 아유, 내 손에 다 묻었어. 아니, 근데 이게 간이 자꾸 의심스럽네. 싱거우면 변질될까봐. 좀짭짤하긴 한데 반 컵만 넣고 위에다 일단 뿌려야 되니까 햇볕에 다 내놓으면 항아리에서 열 받아 갖고 이게 수분이 좀좀 좀 날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질 질다 할, 할 정도로 해야 돼 이게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 물을 이놈 만져 이런 만 진짜 안 넣을 거야 여기다 부으면 돼? 응 음. 항아리 저 식초 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소독대라고. 식현물이 쳐도 소독이 되거든 아, 어. 잘 부어야 되겠네 어, 에이, 에이. 잘 돼? 응잘 들어가 어 너무 너무 천천히 부어 천천히 아딱 좋다잉 어, 어 옆에 저, 옆에 어어 어, 저쪽으로 안돼 오, 어, 왜왜와안 들고 있어 팔 아파 응. 팔 아파? 안 아파 나또순이야또순이 어떻게 딱 맞아 항아리하고 조금 덜어내야 되겠다 응? 이렇게 항아리, 그 소금도, 소금 위에다 뿌려야 되거든. 소금을 위에다가 또 뿌려줘야 돼. 이게 종이 호일인데 이걸로 덮어놓으면은 위에 골바지 다안 끼고 너무 좋아. 그리고 떠먹을 때 이렇게 하고 딱 조금 덜 치고 떠먹고 또 덮어놓고. 그니까 러 먼지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더라고. 내가 일부러 좀 크게 했어. 밑으로 내려가서 넓어지니까. 여기야. 이게 딱 해놓면 으 이제 이제 이거만 먹을 일만 남았네요. 바이바이 미나리 고추장 너무 좋아요. <웃음> 몸에 좋은 미나리 고추장 맛있기 거.